그린포인트레이저예요 수평과 직각을 맞추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오늘 지금 카라반 리스트어 작업하러 왔는데 어, 내부를 이제 탈거하고 새롭게 작업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카라반 특성상, 이제 뭐 레벨이라든지 평탄화라든지 그런 걸 맞춰야 될게 많아요. 예전에 작업을 했던 거다 보니까, 뭐 침상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맞추기가, 눈으로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제가 요번에 작업을 할 때는 이 제품을 좀 사용을 할 거예요. 어, 보시에서 나온 제품이고, 어, GPL5G라는 모델인데, 이 점이 이제 5G는 이제 다섯 개 점으로 이용해서 레벨을 음, 맞출 수 있는 제품인데, 예전에는 일일이 뭐 삼각자로 이렇게 재고 뭐 했는데, 일은 장비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보쉬 제품의 같은 경우에 기존의 레벨기에서 사용하던 레드 색상이 아니고 그린 포인트 레이저예요 그린 포인트 레이저 이기 때문에 기존 레드로 사용하던 것보다 무려 이제 여기 보시면 그린 레이저 포인트가 가시, 가, 가시성이 5배나 높기 때문에 어, 이 가시 거리가 무려 30m 떨어진 곳에서도 잘 보이거든요 한번에 레벨링을 레벨링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전면에 요 하우징 같은 경우에도 댐핑 처리된 이 전용 고무 하우징이 어 공사장 같은 데서도 요 제품을 안전하게 커버링을 하고 있고요 이 IP65 등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물이 분사하거나 거친, 거친 작업 조건에서도 어 수월하게 어 작업을 할수 있게 제품을 보호해주고 를 있어요 그리고 이 전면부에는 마그넷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자석이나 이런 뭐 시공하실 때 건물 같은 데 시공하실 때도 비이나 그런 데 이렇게 탈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가 여기 찍히는 게 보이시죠 제가 붙이신 다음에 제품은 이런 식으로 360도로 회전이 가능하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잡, 자리를 잡아도 다섯 어, 개 포인트로 뭐 레벨링을 다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레벨이 찍힌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세개의 점을 이용해서 을 어? 그리고 요 상단에까지 이렇게 포인트로 수평과 직각을 맞추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단의 상단 같은 경우에는 어 전등 같은거 달때 하단에서 직각 수직으로의 위치를 잡을 때 용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센터를 잡아서 요 밑에 이요 선과 맞춰서 등을 달고 싶다 하면은 포인트로 이렇게 수평과 직각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자로 재고 어, 사이즈를 맞췄는데 요레벨 레벨기가 있으면 그러한 거 없이 점만 찍으시면 돼요. 엄청 용이하죠. 그리고 그리고 보시면 저이 그린 색상 같은 경우가 기존에 레드로 이용하실 때이 가시성이 상당히 안 좋아요. 안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 낮에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포인트가 정확하게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사용이 끝난 뒤에는 요 전용 파우치에 쏙 넣으셔서 간편하게 이동을 하시면 돼요